안십니까정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름 저는 인생을 되게 진실되게 살고 있는데 거짓말을 잘 안하는 타입이긴 한데 자신 있나? <웃음> 그래서 오늘 한번 어 거짓말 탐지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되긴 하는데 오늘은 정하나에 대한 뭐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기사 하나 터지나요? <웃음> 자, 한번. 했습니다. 여기에 이 진, 전류모드가 있고 진동모드가 있는데 일단은 첫 경험이니까 전류모드로 한번 해보고 얘가 나를 푸실 것 같다 싶으면 진동으로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, 첫 번째 질문 나는 유튜브 조회수가 잘안 나와서 실망한 적이 있다 뭐 있지? 없으면 그건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아, 어, 나왜 심장 떨려는데? 7 0 0 0명이 넘는 내가 한 번씩만 누르고 가 <웃음> 아퍼 아, 아, 아. 자두 번째 질문 나는 이제 유튜브가 지겨워서 접을 것이다 저, 이거 접으면 할 일이 없어? 아니요? <웃음> 나 심장 뛰진나 띄... 잠깐만 어무 릴렉스 여러분 저이 유튜브 안져볼거예요 계속 할거예요 오해하고 그러면 안돼요? 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? 아니에요 컨텐츠 생각하느라 매일이 바쁘다고 <웃음> 심장도 막 뛰어 나 지금 미래서 <웃음> 이거 걸리는거 아니에요? 자 세번째 질문! 나는 최근 1년간 키스를 한 적이 있다 <웃음> 당연한 걸왜 물어봐? <웃음> 있다 없다 나 여자야 <웃음> 없는 거 아니야 아이 <웃음> 고마. 어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질문 주십시오 나는 100억을 준다면 가족과 친구를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니 아니 다 앞에 다 거짓말이라는거잖아? <웃음> 자, 자 다음 질문 나는 3일 이상 머리를 안 감은 적이 어 아, 근데 3일까지 너무 센데? 아 있어 있어 머리 안 감는 있어 여러분들 머리 말리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? 좀번갈아아 게... 음. 아, 진실된 여자야 나참 좋은 건아니야자 <웃음> 다음 질문 나는 송지은과 전효성 중 조금이라도 더 애정하는 사람이 있다. 아니 제가 사랑해? <웃음> 누구예요? 옛날에는 아무래도 동갑내이니까 지은이랑 좀더 많이 친하긴 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전여성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고 전여성 사랑해요? <웃음> 아니 둘다 사랑해요 오늘 효성언니 생일인데 맞아 오늘 효성언니 생일 어... 촬영 나야지 오늘 효성언니 생일이거든요 음... 그래서 내가 12시 대접해서 문자 보내줬다고 내맘 알지? 일 다음 질문 주십쇼 나는 회사를 사랑한다 어. 아, T.S. Entertainment. T.S. e n t e r t a i n m e n 는 t 사 e 은안 해요. t 리 <웃음> 뭐, 응. 응. 의리 우리 의리. T.S. e 게요이 r t a i n m e n t T.S. e n t e r t a i n 다 e n t T.S. e 아니. 요 아니, a i n m e n t 요새 애들 굉장히 무대에서 활동적이고 이쁘고 무엇보다 키도 크고 나 진실되다니까 <웃음> 자 다음 질문 나는 매일 미모의 리즈를 갱신한다고 생각한다 오, 오. <웃음> 아니 내가 보기엔 난 나이 먹었으면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진실해서 나잘 안하는지 본회에요 본회? 알았어 나는 요즘 눈여겨보는 남자 아이돌이 있다 남자 아이돌? 오, 오, 오, 오. 있어 있어 음. 누군지 궁금해요? 궁금하다 해줘요 말하고 싶으니까 <웃음> 아니 원래는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BTS를 좋아할 때 아신 없었거든요. 나보다 후배니까 근데 요새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보는데 누군가가 되게 멋있다 <웃음> 네. 아 근데 네. 그 남자 아이돌을 SNS에서 검색해서 매일 찾아본 적이 있다? 매일은 아닌데? 매일은 <웃음> 아닌에한번아 <웃음> 요새는 검색 안 했는데? 있다. 아 조금 저장 안돼 있어요. 아니요, 저장 안돼 있어요. 오. 아이돌은 저장 안돼 있어요. <웃음> 오, 네, 배우가 저장돼요. <웃음> 자 다음 남자친구가 있었을 당시에요. 응. 나는 남자친구에게 밤에 잔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한 적이. 아말해보에전화하지 <웃음> 나는 안아 <웃음> 개인 시간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아! <웃음> 아니네? 뭐 궁금한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기세요 다음번에 또 2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름 진실되게 다 대답을 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다들 진실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안녕 <웃음>